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양코치 여러분입니다 2월도 이제 끝입니다 자 3월이 시작이네요 1월 2월이 지나가면서 아주 좋은 수익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 1월달 같은 경우는 새해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보통 볼륨이 이제 많이 있진 않고 많이 있어도 이제 위아래로 상당히 거래하기 까다로운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2월달부터는 이것들이 좀 많이 풀리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좋은 움직임들이 아주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2월달 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익들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 잠깐! 넘어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외환거래 시장만이 아니라 뭐 크립토며 주식이며 차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다 아시죠? 자 보시면은 친구님이 외환거래 시장이 닫혀있는 주말동안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셔가지고 만불이 넘는 대단하죠? 만불이 넘는 수익을 만드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매수와 매도로 양방향으로 다으신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엔트리만 내가 잡을 수 있다면은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상 상당히 큰 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턴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1% 리스크를 걸었을 경우에 보통 리턴 같은 경우가 이제 5%, 6% 아주 배로 아주 좋은 확률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시간을 올바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누구든지 처음 수익의 그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꾸준함을 통해서 점점 더큰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백지수표 상태에 아무런 지식 없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신대로 룰을 어기지 않고 꾸준히 진행만 하시면은 당연히 수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컬스에서는 저희가 매주 강의도 해드리고 또 거래하기 좋다 생각되는 모든 거래 셋업들을 제가 다 공유를 실시간으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그쵸? 제가 차트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아참 그리고 또 저희 멤버분들에게 공유가 되는 EA 시스템 자동거래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보시듯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죠. 아니면은 뭐 공부를 안하셔도 이거를 통해서 또 돈을 버실 수가 있겠죠. 네 옆에 차트 보시듯이 13주차 5 0 0 0 달러의 그 세팅이 현재 36% 수익 그리고 22주차의 하이리스크 1만 달러 세팅 같은 경우는 현재 무려 370%의 수익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큰 금액의 25,000달러 같은 경우에는 8주차가 현재 19%의 수익을 만들고 있죠 대단하죠? 그리고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방에서 현재 골드가 상당히 핫합니다 보시면 은 골드로 5,000달러가 넘는 수익 그리고 또 제가 차트 공유해드린 것도 있죠 15분 차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노리고 저희가 매도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다리는 차트가 있었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서 엔트리 진입을 할수 있는 그 차트 또한 제가 또 공유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정확히 타겟까지 또 도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같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죠. 또 골드만 거래하시는 존님, 저희 방에서 유명하시죠? 947달러 수익, 465달러 수익, 1368달러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또 좋은 수익을 만드신 상준님까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알고 엔트리만 잘 잡는다면은 이 움직임이 흐름을 정말로 잘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엔트리만 잘 잡아준다면은 이것도 변동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또 일정한 리스크를 가지고 또 확실히 더큰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정말 달달한 그저 큰 금액의 수익들인데요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분들 중한 분이 이제 400달러로 4만 달러까지 만드신 어,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거는 정말 비교적 시간 문제인 거죠 반대로 내가 기술이 없다면,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400달러를 거래를 하던 4만 달러를 거래를 하던 아니면 4억을 가지고 거래를 하던 돈을 잃는 거는 똑같습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거래하는 자본의 규모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가 룰을 꾸준히 그 같은 룰을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는지 어기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멘탈이죠 첫 번째는 룰을 어기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겠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재료만 있다면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공부하시면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시작도 힘차게 하시고요 이번 달도 좋은 수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